p e l a c a d e Ah, u m and u m e e Oh, yeah. e nice. oh, nice. nice. oh, nice. k oh, e h a h s a t 어, 단니어어아군리하였습니다이아이 간첩 막 하나요?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필코 저지하십시오. 대각피 하나. 이두 개. 대각피 하나. 어, 순나 맞아. 라인스나 반갑어요, 순나수저 어. 여기 순나수랑반 같은데. 어, 호랑이 오신 건가? 어, 이슬 나온다. 백레이왜야 언덕 잡았어요 언덕? 언덕 잡았어요 언덕 잡았어 언덕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2층폭 2층폭 단층폭 있구나 <웃음> 완적이 하나 딱 서른 장 나왔다 <웃음> 엄, 엉뚱한 사람이 죽네 중차디 중차디 적배들, 적빼 적빼 적배들, 적배들, 중적들, 하나 더, 하나 더. 중을 뺏으나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먹어줄게요. 어이, 저, 저, 저, 형님? 어울 우리 배다 왔나보다, 이거. 장사님꺼 볼게요. 아, 소리 잘못 들었나? 언덕, 언덕. 언덕 하나요뒤 하나. 스나가 어디 갔지? 큰큰 하나. 아군이 패배하였 아, 스나가 어디 갔지? 아, 아, 아 개핀데. 대화평 두개 클라 둘 클라 둘 누군가는 반인데 무조건 오메 2층 하나 기둥박 하나 2층 하나 기둥박 하나 2층 하나 조저블란스 아이 대기하게 되게, 되게 해야겠는데 이거 사이즈가 언더 박스 하나. 와 우리 자기 너무 많다. 이 형이 반 맞았구나. 언더 언더 언더 하나, 큰물배 하나, 큰물배. 이증스나 형. 아직 서안 됐으니까 돌게요. 큰물, 언더 하나 더, 언더 하나 더. 어, 저상대. 큰물배. 오늘 배 배판 오늘 배 라스트 마군이 아, 승리해서 오 좋아 할 만한데요 오케이 풀어 나가는 식으로 개가 빈 하나 인두기 하나 더. 아율울린 반. 클라세리상. 클라넷. 클라 많은. 반 잘랐고. 학파이. 아 우물 하나 우물. 오 예. 오케이. 를 먹고 사는구나 역시. 클라 연막인가 보니까 적혀오겠구나 그죠 아니면 철문에 있던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제 포가 없었으면 진짜 이도 못했다 아 우리 디코왜 자꾸 혼자 얘기해요 저 이게 너무 그게 없는데 리액션이 없는데 네? 아니 방금 제, 제가 이제 포 없었으면 이제 못했다 하는 유튜브에 호응이 없어 호응이 장난이요? 아, 우네가 아... 어, 쓰나 들어왔어요, 물에? 클라의 스... 작업이 하나도 없네. 진짜 대가빙 고정하고 있긴 한데. 야, 큰. 우물 쓰나요? 우물 쓰나? 알다흐 나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어이어 뿐니님 하이 안녕하세요 이번 아제리고도 나가시지 않나 그죠? 잘하면 또또 가슴에 될수 있었는데 제가 1차 찍을 해버렸네요 게일리.. 아 저기 뭐야 아제리고 화이팅 팀장.. 자... 아 맞다 팀.. 이번에 그러게요. 아제리그는 희한하게 팀짜 가지고 하던데 제가 평화, 미리 연막 어, 어. 어, 아, 어, 아, 하나, 대가포가나 이중 이중. 아 올빙이요. 아이고 큰다 이거. 아이고 못잡았다물 하나. 드레인드 물. 기동 기동 기동 기동. 빙저 빙. 빙. 어안 들었어요? 아직 안 들었어. 팀도 없는. 뭐야, 저 좀, 어? 뭐야? 갑자기 딜레이 빨라지노? 각박스나아어요아어요각박스아각박아보인어기들어오는거는 보인다. 요아요 열심히 좀어디려 아저리그 제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나이가 나가고 싶은데 저도 <웃음> <웃음> 그죠 대회 기회만 아, 있으면 무조건 아, 다 나가고 싶은데 아제가 몇 년도 부터 군 아, 똑같이 요어 일단 기준이 이번에 몇 년도죠? 한 83년생인가? 84년생 형님들부터 였던가 아, 아! 이번에 84년생 형님들부터 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아 공지를 거, 아, 거의 그쯤인 것 같아요 거의 한 83, 84 타이탐이면 딱 80이 더 끄는 거네. 그렇죠그렇죠 그쵸. 브로우 형님들부터 이제. 제가 나이 조금 모자라서 못 나가네요. 조금 모자라네요. 꿈을 <놀람> <우물> 조심. <놀람> 어, 방이졌구나 꿈을 앞에 많아요. 제가 85년생 이라고요? 어, 이게 왜 빛나갈까? 어, 삥 2층에 하나 있고 2층에 이렇게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거 <웃음> 공개 버렸어요 까빠, 빠빠빠 <웃음> 박진 아범 맞아 요 복수 아이고 어. 아 파룬전 파룬전 잡아 어지 전은 안 되니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이거 자꾸 지금 꽤장이 아재 대에 나오면 완전 반칙이지 <웃음> 아 근데 잘하시는 <자사실도> 분좀 <웃음> 많던데요 제가 빙하나 저기 뭐야 그응 거의 아제리그 위주로만 나오시는 분들 우승권에 항상 계신 분들 탁파게딩 하나 힘들어 갈것 같은데 아제리그도 잘해요 요새. 2층에 있는 것 같아 2층 나이를 막더 올려야 돼 거의 한 지천명? 하하 내가 그러면은 참가할 사람이 오물오물오물 아, 나이 나이스 나이도. 짝굴베도 조심. 아, 빡빡, 빡빡.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찌저찌 어찌 킬이 되긴 하네요. 좀아이좀 애매한데. 지참형은 저 오버 오버네. 사가요어 중나가신다 우리. 아아 아, 겠다 아, 가렸다. 어너 얼마포? 패스 반칙이 쉬울 것 같아 우리 중호시는 분 없죠? 아 오케이 빙 하나 더 이층 있다 2층 하나 공물 하나 이층 잡았고 공물 물 있어 요요 이층 1층 하나, 2층 1층. 하나, 2층. 하나 더 이층 하나 더층 하나 이층 하나 물이야데 어, 난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난씨 날씨, 날씨, 날씨, 날 어. 아씨 날씨, 다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 제발 아, 연막 까졌다. 패스 늦어요. 이번엔 패 하나. 패 하나. 아, 해핑. 기둥이 막 2층 텐이 가주면서 자 우리 뭐 후비 후빙 뭐 영웅 없나요? 아유, 패핑 왔다. <웃음> 사연아라 또 날라온다 와. 오, 이 제가 타이 타임. 이치하 나, 이치하 나. 안 돼, 제발! 빙뭐야빙만 아니야! 지킴이 형님 안녕하세요. 어 좋죠. 탭핑 두 개. 아 자고 우리 가. 지금 날려온다. 우리 팀원 몸빵 패스 못한다 이거. 지금 나오는 생물 오물. 아네 뿐니님 들어오세요. 아 단절기 네, 아, 또 감비 조심하시고. 어, 뭐야 이거 대회 네, 화이팅. 어, 뭐야 이거. 똥 아닥 패스. 그레이 바로 이마다 아닙니까? 언덕스나, 언덕스나, 언덕스나, 아유, 우리 핀인가? 어, 지하에 있는 거 같다. 중에 있는데? Yeah, 하나. 아저씨가 떨어져 갔어. 중두래요, 중두래님. 그냥 돌아서 오시면 돼요 그냥. 멀리 그냥 돌아오세요. 크게 돌아오셔도 돼. 언덕 쪽에 소리가. 흔히 설치되었습니다. 중쪽이었어요. 네, 다 뒤에 따라오는 것 같은데? 네 아니야. 아, 와 적배 적배. 적배 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웃음> 어이반 해도 돼요? 위성까지스나3 0게 되면 판 인정? 진짜로? 몇배이층스나 죽나왔어요. 작게 올린 작게 올린하나 와, 나 화면 너무 하얗다. 와, 총안 맞아. 통안 맞아. 통안 맞아. 통안 돌려야될것 같은데요. 하나 더, 하나 더. 아, 저 플레이 증스나랑 중차. 아단판부터라고요 에이, 아 그거 안 되겠다. <웃음> 오케이. 아니, 이 판은 좀, 가능성이 있다, 그죠? 하나 누구야,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항상. 언급하면 안 돼. 하나. 그냥 저기요, 저. 어, 이거, 잘하면 개피해요 잘하면 바샷. 아, 와. 내가 다 아프다.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어, 야, 됐다. 아 아니네. 오, 에이, 나이스. 에이, 스물. 나이스야, 스물. <웃음> 위치에죽는가었는데 그러게요 패핑 두개 쳐주면서 패스필 패스 어? 굴도 패스개피 패스개피 내가 잡아야겠다 내가 잡아야지 아 제발 단층에 있어라 아아 안죽는다 아아 안죽다 오케이 확인요 일단 패스핀또 왔어요 에이, 에이. 지하드식이요? 에이, 2층 가. 갭인데 지금 포커 어야됐다 긴장된 순간 언덕으로 가야지 언덕박스도 있나본데 아봤고 2층 짠 2층 짤. 우물 우물 이층또 아, 있다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2층 아층 2층 아, 2층 2층 2층 아이거층이층 2층 2아 2층 킬 달성시 3만 원이고 다음 층부터죠 추가 옵션 트리플 2만 스페셜 1만, 오케이. 30킬 미션이죠. 이 2층 2이 2층 2층 2이 2층 2층 2이 2층 2층 이 교수님교수님 있으면 3 0 k 혹시 2 5 k 로통일할 생각 없으시죠? 뭐 단가 좀 낮춰도 되니까. 어우, 여유까지 총조사 왔어. 와. 여유다로. 우리 가냐? 핑두 개. 아. 아고아이 아, 통일... 오케이... 지해이시네이걸끊어라핑아요 아, 갑 하나, 갑자기... 갑자기... 이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 전진 자기갑기 갑자기... 아 이거 전진해야자기 갑자기... 갑자기... 우물이케 이건 뭐? 그러네요. 빡중순물하고 기둥인데? 언순 전진 중순물 있을 텐데. 큰적아 킨적배. 아, 너무 크게 노려 노려봤나보다 계속 눈 따갑다. 온다, 온물 온다. 잡아라, 안취 어차피 잘 됐다. 아이수. 그래, 이판은 여기까지 하고 반이네, 반이었네. 아, 모르겠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스때 25킬 미션이죠. 그러면 끝손님, 예전에 저기 뭐야? 안고사 미션하고 주셨었잖아. 막 500개 쏘면서... 아, 군이 어... 승리하였습니다. 옛날에 끝손님이 크게 미션 툭툭 던져 주지 않았나?